역시 원조는 원조다 싶을 정도로 너무 좋은 패드예요. 여쿨분들은 이 조합으로 무조건 사용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세안을 할때 피부가 맨들맨들 매끈매끈 부들부들해진 게 바로 느껴지거든요. 깔끔하고 뽀용하게 차오른 듯한 그런 애교살을 만들 수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하정입니다. 여러분 벌써 2023년에 첫 번째 올영세일이 시작된 거 알고 계시나요? 올영세일 때마다 저는 장바구니에 쌓아놨던 구매 리스트 완전 싹다 털어버리고 또살게 없었는데도 올영세일 보다 보면은 야금야금 하나 둘씩 사모으게 되잖아요. 이번 올영세일 때 구매하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제품들도 소개를 해드리고 제가 추천템 영상을 몇번 찍었었는데 색조 제품을 제대로 다룬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요즘 너무 잘 쓰고 있고 없으면 안될것 같은 그런 색조템들도 한번 추천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영상 시작해볼게요. 고고! 프리메라 페이셜 마일드 필링 이 제품은 각질 제거를 해주는 필링젤이에요. 필링젤을 여러 번 사용을 해봤었는데 이 프리메라 필링젤을 사용했을 때가 뭔가 가장 순하고 자극 없이 각질 케어를 해주기 좋았고 부들부들하고 촉촉한 그런 제형이에요. 이렇게 한번꾹 펌핑해주면 은 얼굴 전체에 필링해주기 좋은 양이 나오는데 피부 결대로 문질문질해서 사용을 해주면 되고 저는 이렇게 미간 사이나 코 옆, 턱밑 같은 곳처럼 피지가 좀 잘생기고 화이트헤드가 잘생기는 그런 부분에는 좀더 신경을 써서 이렇게 롤링롤링 롤링 해주는 편이에요 이렇게 문질문질하면서 때처럼 이렇게 뭉치는데 모공 속에 있는 노폐물과 피지까지 흡착이 되면서 스크럽이 된다고 해요 이 제품은 사용을 하다가 안 했을 때그 진가를 알게 되더라고요 뭔가 기초 제품도 바뀐 것도 쿠션이나 베이스도 그대로인데 화장이 계속 들뜨는 것 같을 때이 제품으로 얼굴을 전체적으로 필링을 해주고 나면 은 이게 엄청 자극이 없이 부드럽게 필링이 잘 되는데도 세안을 할때 피부가 맨들맨들 매끈매끈 부들부들해진 게 바로 느껴지거든요. 저는 화장이 좀잘안 먹거나 좀 피부결이 안 좋다, 좀 각질 제거를 해야 될것 같다 할 때마다 이 제품을 사용해서 얼굴 각질 제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사용해본 필링제, 스크럽제 중에서는 가장 순하고 자극 없이 사용하기 좋았어요. 코스 Rx 원스텝 오리지널 클리어 패드 이 코스 Rx 패드는 사실 안 써본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많은 분들이 사용해보셨을 것 같은데 출시되고 나서 벌써 700만 개나 팔렸다고 합니다. 저도 토너 패드를 이 코스 알엑스 패드 이걸로 처음 사용을 해봤었거든요. 계속 계속 꾸준히 성분도 업그레이드 되고 이런 용기 같은 부분도 소비자들이 불편하다고 하는 그런 점들을 반영해서 점점 더 개선돼서 더 좋게 업그레이드하고 그런 제품이에요. 정말 이런 저런 패드들이 진짜 많이 나오지만 역시 원조는 원조다 싶을 정도로 너무 좋은 패드예요. 열고 닫기 편한 원터치 캡이고 한쪽 면은 엠보싱 면이고 반대쪽 면은 그냥 평평한 면인데 이 엠보싱 면이 피부결 정돈과 각질 케어가 너무너무 잘 돼요. 피부 진정, 피부결 정돈, 각질 케어에 도움을 주는 성분인 핀버드나무 껍질 수가 들어있어가지고 자극 없이 피부결 정돈을 하기 좋 닥터용으로 사용하기 딱 좋은 적당한 크기예요. 이렇게 매일 닥토만 해줘도 피부결도 굉장히 보들보들해지고 피부에 묵은 노폐물이나 각질이 쌓일 일이 없으니까 화장도 더잘 먹게 되더라고요. 세안하고 나와서 약간 코에 하얗게 피지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클렌징 오일을 아무리 열심히 하고 클렌징 폼으로 아무리 열심히 세안을 해도 계속 쌓이더라고요. 그 하얗게 올라온 피지 제거에도 진짜 효과적이에요. 아직도 안 써보셨다면 꼭한번 매해서 사용해보시길 추천드릴게요. 케어존 아큐어 블레미쉬 퀵수딩 앰플 이 제품은 수분 진정 앰플이에요. 사용했을 때 수분감이 엄청 많이 느껴지는 그런 제형이더라고요. 이렇게 떨어뜨리면 두루루룩 물처럼 흘러내리는데 굉장히 촉촉함 가득하게 부드럽게 펴발라지고 피부에 두들겨서 흡수시켜주면 딱 수분 보습이 꽉 채워진 게 느껴지는 그런 앰플이거든요. 그리고 이 제품에 각질제거 특허 성분인 아미노바하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신체 적용 테스트와 민감 피부 적용 테스트를 완료한 제품이어가지고 순한 성분이 입증이 된 그런 앰플이거든요. 끈적거리거나 겉도는 느낌 없이 정말 촉촉한 수분감이 많이 느껴져서 사용하면서 굉장히 만족했던 제품인데 한 겹만 발라도 피부에 수분 보습이 딱 채워지는 느낌이어가지고 요즘 화장 전에도 잘 사용하고 있고 밤에도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기획 세트로 이렇게 할인을 한다고 하는데 추가 구성으로 31ml짜리 진정 크림도 함께 들어있어요. 이 제품도 피부 자극 테스트랑 민감성 피부 테스트를 완료해가지고 되게 순한 사용감의 진정 크림이기 때문에 피부에 자극 없는 수분 진정 라인 찾고 계셨던 분들은 이 제품 한번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촉촉하고 순하게 진정이 잘 돼가지고 요즘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에스네이처 아쿠아 스쿠알란 수분크림 이 크림은 별명이 화잘먹 수분 천재 크림이라고 하는데 바르면 은 피부가 보들보들 보습이 꽉 채워지면서 그 위에 선크림이나 베이스를 발라도 끼임이나 들뜸 없이 촉촉하고 밀착이 착잘 되게 피부가 완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화장 전에도 너무 잘 쓰고 있고 저는 밤에도 잘 써주고 있는데 이 제품에는 개면활성 향료가 들어있지 않아요. 저는 좀 인위적인 화장품 향 되게 싫어하는데 이 제품은 향료가 들어있지 않아서 기분 나쁜 그런 화장품 냄새도 없고 발림성은 생크림처럼 진짜 부들부들하게 발리고 펴발랐을 때 굉장히 수분감이 느껴지는 제형이거든요. 끈적임 없이 수분감 가득하게 마무리가 되는데 부드럽고 촉촉하게 발리면서 수분 보습을 이렇게 딱 잘잡아줘가지고 화장도 더잘 먹는 것 같고 밤에는 이거를 조금 도톰하게 올리고 자면 은 다음날 아침에 피부가 굉장히 보들보들해진 게 느껴지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 에스네이처 수분크림도 지금 이렇게 기획세트로 나왔는데 이렇게 60ml 본품에 30ml 증정용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총 90ml를 득템할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래서 이번 쓸때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달바 워터풀 톤업 선크림 달바 선크림은 워낙 유명해서 진짜 또 많은 분들이 사용해보셨을 것 같은데 이 워터풀 톤업 선크림은 인위적으로 허옇게 뜨는 느낌이 아니고 내 피부에서 자연스럽게 반톤에서 한톤 정도 밝아진 듯한 그런 핑크빛 톤업 느낌이어가지고 얼굴에서 동동 뜨는 그런 느낌 없이 자연스럽게 뭔가 혈색 있는 쌩얼인 척할 때 쓰기 좋은 꾸안꾸 선크림인 것 같아요. 핑크빛 톤업 크림인데 수분감이 많이 느껴져서 선크림만 발라도 피부에서 광이 돌면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쌩얼인 척할 때 쓰기 좋은 것 같고 집 앞에 간단하게 나가거나 산책 나가거나 할때 사용하기 좋은 그런 제품이에요. SPF 50 플러스 PA++++로 자외선 차단 지수도 굉장히 높고 선크림 중에 뻑뻑하게 발리거나 베이스 바르면 약간 밀가루처럼 밀리는 그런 제품들도 있는데 이 제품은 촉촉하고 부들부들하게 발리기 때문에 메이크업 베이스처럼 활용을 해도 저는 이거 바르고 쿠션 바르면 또 화장이 잘 먹더라고요. 달바 브랜드는 전 제품에 이탈리아 화이트 트러플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고 저자극 테스트도 완료를 하고 그리고 또 비건 선크림인 거 아시죠? 이탈리아 브이라벨 비건 인증도 완료를 하고 동물성 원료가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선크림이어서 저는 비건 제품 너무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또이 제품에 더 마음이 가더라고요. 선크림 구매할 계획 있으셨던 분들은 이 제품도 한번 테스트해보고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올리브영에서 이렇게 듀오 기획 세트로 할인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원 플러스 원 듀오 기획은 올영에만 팔고 있으니까요. 이번 올영쓸때 저렴한 가격에 득템하시길 추천드릴게요. 이제 요즘 저의 필수템인 색조 제품들 몇 가지를 추천을 해드릴 거예요. 컬러그램 올인원 애교살 메이커 한쪽은 이런 붉은 컬러 펜슬이고 한쪽은 컨실러가 들어 있습니다. 얘는 노란기가 돌지 않으면서 정말 딱 예쁜 상아빛 느낌이어서 애교살을 밝혀줄 때 사용하기 너무 좋고 발림성이 너무 너무 부들부들해가지고 다른 애교살 제품들보다 훨씬 더 쉽게 그냥 쓱쓱 그어주기만 해도 애교살이 딱 바로 뽕 하고 살아나기 때문에 저의 화장에서 정말 뺄수 없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고 왔는데 피부 톤이 좀 밝으신 분들이나 쿨톤 분들한테 이 제품을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노란 기가안 돌고 굉장히 밝은 편이기 때문에 애교살에 발라줬을 때 정말 깔끔하게 딱 강조해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어가지고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 이 뒤에 있는 붉은 잭 펜슬도 이렇게 눈 밑에 이렇게 붉은 느낌으로 언더를 이렇게 밑으로 더 확장시켜 보이게 해주는 그런 효과도 있어가지고 이게 할인을 하면 7,900원인데 막어 들어가고 하면은 거의 7,100원? 약간 이 정도로 엄청 저렴하게 팔기 때문에 솔직히 7,000원 정도면은 카페 한번안 가면 살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제품 완전 추천해드리고 그리고 웜톤 분들은 진짜라는 호수가 있는데 얘는 좀더 옐로우기가 들어간 컨실러 펜슬이거든요. 이렇게 하얀 거못 쓰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진짜 요 호수를 쓰시면은 잘 맞으실 거예요. 이거는 뒤에 이렇게 음영을 줄수 있는 펜슬이 들어있는데 밝혀주고 그림자 그려주고 하기 좋아요. 좋아가지고 컬러그램 애교살 메이커는 가격도 저렴하고 발림성도 너무너무 부드러워가지고 초보자분들이 사용하기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애교살을 그리면서 중앙부 짧아 보이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은 한 번씩 다 구매해서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프로타주 펜슬 9호 쉬어누드 굉장히 부드럽게 발리는 그런 펜슬이거든요. 섀도우를 펜슬로 만들어 놓은 그런 느낌이어서 그냥 발랐을 때는 되게 자연스럽게 자스럽고 은은하게 그렇게 발색이 되는데 저는 그래서 이 애교살 메이크업 컨실러 부분으로 애교살을 먼저 컨실러 작업을 해주고 나서 프로타주 펜슬 시어누드 이렇게 발라주면 은 깔끔하고 뽀용하게 차오른 듯한 그런 애교살을 만들 수 있거든요. 이렇게 면이 딱 채워진 그런 느낌으로 뽀용한 통통한 애교살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깔끔한 느낌의 화장을 즐겨하시는 분들이나 자연스럽게 내 원래 애교살이 통통해 보이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이거를 추천드릴게요. 제가 다른 컬러도 써봤는데 요 9호 쉬어 누드가 자연스러운 샴페인 컬러여가지고 요 컬러를 제일 추천을 해드리고 요 제품은 좀안 좋은게 발색이 엄청 강한 제품은 아니다 보니까 파우더 처리하거나 하면 그 위에는 잘 발색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꼭이렇게 애교살 컨실러 같은 걸로 조금 크리미하게 깔아주고 나서 요 펜슬로 파우더리하게 마무리해주면은 지속력을 조금 더 높게 해서 사용을 할수 있거든요. 발색이 엄청 진하게 되진 않는다는 걸 참고를 하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제품은 이렇게 립 펜슬 립 펜슬 네가지립 펜슬을 다시 유행시킨 게이 하트 퍼센트 브랜드잖아요. 저도 뽐니님이랑 이 하트 퍼센트 이립 펜슬 나왔을 때 마켓에서 바로 구매를 했었거든요. 그러고 진짜 너무너무 잘 쓰고 매일매일 메이크업에서 빠질 수 없는 제품이 돼버렸는데 그 이후로 여러 브랜드에서 립 펜슬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이 하트 퍼센트 립 펜슬이 되게 경 공고하고이 내구성도 좋은 것 같아요. 부들부들하게 발리고 뭉침 없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주름에 끼인다거나 입술 각질이 부각되는 적도 없었어요. 6호 로즈 베이지 이 컬러랑 9호 코지 브라운 이 컬러를 사용을 하는데 로즈빛 한 방울 떨어뜨린 베이지 톤의 립 컬러인데 내 입술이 연장된 것처럼 그려주기 좋더라고요. 그리고 코지 브라운은 입술 외곽이나 입술 밑부분 같은데 음영을 주려고 구매를 했었는데 이 로즈 베이지 컬러가 진짜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로즈 베이지 컬러는 웜쿨 상관없이 모든 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 정말 내 입술이 자연스럽게 필러 맞은 것처럼 이렇게 연장 되는 느낌이어서 진짜 하나 구매해두시면 너무너무 잘 쓰실 거고 저는 원래 베이스 립이랑 포인트 립이랑 또 다른 립 이렇게 해서 보통 3개 정도 섞어서 발랐었는데 요립 펜슬 챙기고 나서부터는 베이스 립에 손이 잘안 가더라고요. 요걸로 베이스를 깔아주면 되는데 밀착도 굉장히 잘 되고 베이스 컬러로 바르기도 너무 좋아가지고 요 컬러는 진짜 너무너무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 요즘 또잘 쓰는 립 펜슬이 요 컬러그램 올인원 오버립 메이컨인데 요 제품에 진짜 강점은 가격이 가격이 너무너무 저렴해 이 제품은 할인해서 그때 7,100원 정도에 구매를 했었는데 7,100원에 듀얼로 돼 있어요 이렇게 뒤쪽은 이렇게 음영 컬러 그리고 앞쪽은 이런 립라인인데 이게 웜톤 컬러고 이게 쿨톤 컬러 미친 가격에 이 듀얼로 있다는 게 너무너무 장점이고 나도 립 펜슬 유행하니까 한번 사볼까 하셨던 분들은 14,000원짜리, 15,000원짜리 이런 거 사기 좀 부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렴한 거 할인할 때 7,000원대로 구매를 할수 있으니까 이 제품으로 먼저 립 펜슬에 입문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두 가지 전부 다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데 정말 얘네를 들고 다니면서 베이스 립을 따로 챙기지 않고 얘네만 그냥 바르고 안에 포인트 립만 발라줘도 입술이 자연스럽게 그라데이 립도 되고 오버립 연출도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이쪽에 음영 컬러도 있으니까 따로따로 들고 다닐 필요 없이 하나만 챙겨도 오버립, 베이스립까지 할수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대신에 컬러그램은 좀 아쉬운 게 이게 가격이 엄청 저렴하다 보니까 내구성이 좀안 좋아서 얘네는 제가 떨어뜨려도 깨진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떨어뜨렸더니 바로 깨져가지고 그 점이 좀 아쉬웠어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떨어뜨리면 할인 안 해도 9,000원 인데? 그냥 또 사면 되지 라는 생각도 있어가지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거 살까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선택해서 구매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블러셔 두 가지를 소개를 해드릴 건데 이것도 제가 전에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조합인데 너무너무 예쁘고 둘다올 영에 있으니까 꼭 보여드려야겠다 하고 다시 들고 왔거든요 피 블러셔 멜로우 5호 럼미라이트 흰기 많이 도는 딸기 우유 핑크 같은 컬러인데 진짜 여쿨러 분들이 꼭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얼굴이 진짜 소녀볼 같아지는 그런 컬러예요 이렇게 말갛게 하얀 딸기우유 컬러여가지고 쿨톤 분들이 꼭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고 저한테는 완전 찰떡은 아니거든요. 저는 좀 색감이 있는 블러셔를 좋아하기 때문에 피부톤이 많이 하야신 분들한테는 이 사랑스러운 핑크 볼따구를 연출할 수 있는 그런 컬러여가지고 꼭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럼미라이트. 이거 진짜 너무너무 예쁘거든요. 진짜 너무 예쁘고 얘네가 이렇게 젤리 제형이잖아요. 젤리 제형이어서 손으로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톡톡톡 발라줘도 발색이 굉장히 잘 올라오고 또 유지력도 그냥 가루 타입보다 훨씬 좋아요. 마스크 벗었으니까 또 블러셔로 포인트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컬러 꼭 추천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롬앤 베러젠 치크 바인누드 이 바인누드 컬러는 사실 저는 외관만 보고 좀 모브 느낌이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흰기가 돌면서 핑크빛도 돌면서 거기에 약간의 포도 색깔 살짝 섞은 듯한 느낌? 되게 분위기 있어 보이는 그런 컬러고 생각보다 막 그렇게 보라보라한 느낌이 아니고 라이트 핑크에 그 포도 느낌이 살짝 들어있기 때문에 부담없이 사용해주기 좋았어요. 얘가 가루 날림도 없고 이렇게 손으로만 해도 발색이 잘 올라오기 때문에 이 컬러 진짜 너무너무 예뻐서 꼭 테스트해보셨으면 좋겠고 이 컬러는 여쿨 분들이나 여름 뮤트 분들 이런 분들은 꼭소 포장을 해주셔야 되는 컬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 바르고 이거 바로 위에 올리면 오늘 블러셔 이렇게 딱 완성이 되거든요. 이 조합으로 바르면은 진짜 셀카에서도 뽀용한 블러셔를 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여쿨분들은 이 조합으로 무조건 사용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진짜 너무너무 예쁜 이런 핑크 블러셔여가지고 핑크 블러셔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번 세일에 구매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2023년 올리브영 첫 세일을 맞이해서 또 추천템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원고료를 받고 진행한 제품들도 있지만 정말 사용해보면서 너무너무 좋았고 또몇년전 부터 애용하던 그런 제품들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한 거니까 그런 제품들도 믿고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 또 색조 제품들은 제가 너무 자주 보여드려서 좀 민망하긴 하지만 정말 제 화장에서 빠질 수 없는 그런 제품들이어서 소개를 해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린 제품들 꼭꼭 한 번씩 테스트해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제품들은 또 구매하셔서 잘 맞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영상도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